여러분 덕소도 드디어 분양가가 5억을 넘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이렇게 몸으로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당의 마감이기 때문에 남양주 거주자가 아니신 분들은 해당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분양 현장이 최근 트렌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는 좋은 현장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심있게 봐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도 주의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건 좋다 아쉬운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살집채널인거 아시죠?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채널박미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저의 포인트는 세가지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를만한 곳이냐 그리고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당첨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뚜렷하고 아쉬운 점도 뚜렷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가 덕수역이고요. 여기가 도심역입니다. 단지는 여기 도심역에서 바로 가까이 붙어 있어요. 완전히 초역세권이죠. 총 423세대고요. 입주는 23년 12월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인데 요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무거주는 없습니다. 전용 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따 평면도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추천 물량이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도 25%는 추천입니다. 이제 약점을 살펴보면 은요 어, 여기가 지상 주차하고 소규모가 약점이에요 제가 단지 배치도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인데요 어, 이게 이렇게 보면 커 보이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커뮤니티 시설이 조금 열쇠고요 지상 주차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차들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지하철 입구인 것 같은데 저는 차 없는 단지를 개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불호입니다 그리고 또 지상철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심역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상철이에요. 뒤에 노선이 따라가는데 여기가 KTX도 운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도 있을 수 있고 분진도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소음이 예민하신 분이다. 이런 분들은 이 단지는 거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도심역 초역세권이니까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될것 같고요. 이 일대가 상업 인프라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어 역전에는 여기는 이제 좀 상업시설이 좀 있습니다. 타구역 대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뒤에 또 이제 분양을 하나 할 예정이에요. 도곡 2구역이라 해서 지금 관리 처분인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단지, 요 단지 같이 분양을 하게 되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시너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 가깝습니다. 여기, 여기, 초중고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다 가깝고요. 여기가 덕소뉴타운이라고 해서 이 일대가 다 바뀌긴 기할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덕소뉴타운인데 이게 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면은 이쪽 전체 개발되니까 이 뭔가 뉴타운 느낌이 날것 같기도 한데 덕서 뉴타운 메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클 다운이라서 낙수 효과를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출퇴근 을 한번 살펴볼게요 도심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도심역에서부터 거리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에서 한번 갈아타면은 50, 65분 정도 걸리고요 강남역, 잠실 모두 왕십리에서 갈아타고 60분, 72분 이렇게 걸립니다.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데 배차 간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출퇴근 시간을 조금 더 잡으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 시세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변 시세는 오르는 추세기는 해요. 제가 여기가 예정지고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단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단지 부터 가격을 살펴보면은요 우선 여기는 539세대 22년 차된 아파트인데 가격이 이렇게 약간 증락은 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6억 5천 정도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단지 여기입니다 여기는 조금 대단지예요 1200세대 정도 되고 여기 20년 차 정도 됐거든요 어, 여기도 가격이 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덕선유타운에 대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이제 점점 수도권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커져가는 풍선 효과가 여기까지 나타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현재 20년대 구축이 분양가보다는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필요 자금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용 47부터 84까지 있고요. 47은 2억대, 59는 4억대, 그리고 84는 5억대입니다. 계약금은 10%고요. 계약 시에 지금 요건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50%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인데 최대 3년입니다. 퇴비시세가 이렇게 될 거니까 뭐 얼마 될 거다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금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50% 대출,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고 개정하시고 그리고 계약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가정하시고 자금계획을 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자가 잔압제예요 보통 후불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유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코니 확장 비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는 옵션이 하나도 없고 발코니 확장 하나만 있습니다 비용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수준입니다 5구는 1450만원 수준이고요 8사는 1600만원 수준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다른 옵션은 왜 없냐고 여쭤보니까 기타 옵션 향후에 추가 예정이라고 해요 어,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비싸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거 말고도 혹시나 제가 확인 못한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첨 가능성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가 10년, 15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단지, 경쟁력 이런 것들은 유의미하게 살펴볼 건 없었습니다. 다만 특별 공급은 꼭 신청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특별 공급 예비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래요 어떤 평면을 선택하면 좋을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다자녀 같은 경우는 59, 47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신청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이런 분들은 59하고 47을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평면을 살펴보니까 47하고 77은 비인기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점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47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타워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방에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통풍이 된다고 하는데 현관문 맞통풍이라는 거는 살짝 애매하죠 그래서 통풍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77도 주방에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약간 다 쉬워요 3베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상형하고 탑상형의 어떤 장단점을 이렇게 모아 놓은 것 같은데 통풍이 조금 아쉽고요 다만 여기 팬트리가 있다는 거는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만 하겠네요 5구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5구 a 타입 B타입이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5구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실외기실이고 여기가 대피공간이고요. B타입은 여기가 실외기실이고 여기가 대피공간입니다. A타입을 살펴볼게요. 똑같으니까. 포베이에요 그래서 구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보이는데 창문이 있습니다. 상부장이 꼼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통풍이 되는 구조다. 그리고 포베이라는게 장점이고요. 여기 드레스룸도 있고요. 드레스룸 있고 여기에 화 욕실도 있고 여기에는 화장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팬트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포베이의 어떤 그런 기본은 잘 갖추고 있는 평면입니다. 7.4하고 8.4도 살펴볼게요. 7.4, 8.4도 거의 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어, 뭐가 다르냐면 둘다포베이 인데 7.4 같은 경우는 팬트리가 요 정도 크기인데 8.4는 팬트리가 이렇게 있고 현관에 팬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팬트리가 하나 더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여기 드레스룸 안방이 있고요. 여기 화장대 있고 그리고 여기 욕실이 있습니다. 좀다 막통풍이 되는 구조고요. 포배입니다. 이래저래 7.4나 8.4 구조는 괜찮습니다. 일정과 1순위 요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26일에 특별공급을 시작하고요. 조건은 청약과열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잘 익숙하시죠? 그리고 경쟁시에는 100%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이 되고요 금액은 요 금액만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덕수가 벌써 분양가 5억이 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도 내집 마련 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단지 지원하신다면 꼭 좋은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좀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